안녕하세요 동판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조선입니다 저 오늘 경제 읽어주는 남자와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요즘 네. 그 주식 시장은 네. 일단 뜨거워 보여요 그죠 네, 네, 네, 예 미국에서 한국에서 뜨거워 네. 보이는데 최근 2 월달 3 월달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은 아니오시다라는 네.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이제 그 이전 지표에 비해서. 네. 조금 낮은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경기 침체냐 우리가 네네. 걱정하는 자, 이것이 주가는 에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자, 이런 등등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경제 지표 몇 가지 한번 보죠. 네, 아, 지난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한네 가지 정도가 발표됐어요. 네. 제조업 PMI, 서비스 PMI, 음. 구인 구직 지표.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일단은 뭐, 미국 뭐, 기준이죠. 그렇죠, 예, 미국, 미국 기준의 음. 이제 네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어 일반 이제 그 이전에 이런 지표들이 좀어 평균 이상의 좋은 수치들이 음. 발표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명분을 지금 예. 어, 제공을 해왔던 거죠. 더군다나. 아, 파울 의장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다른 뭐,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음. 얘기를 했는데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질 음. 않는다. 예.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은 의미있게 음.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의미있게 떨어졌으면 그 파울 의장이 원하는 바대로 본인이 원했던 어~ 인플레이션을 잠, 음. 잡혀가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편안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전에 계속해서 어~ 증시에서 행행했던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쁜 뉴스가 곧 좋은 뉴스다 음. 그래서 뭐~ 지표가 계속 나쁘게 나타날 때마다 <웃음> 상승을 했는데 예, 예, 금리 때문에 그렇죠, 급리도 예, 그렇죠. 이제 안 올릴 거다 그렇죠, 이야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난 주에는 나쁜 뉴스가 나쁜 뉴스로 음. 이제 저 저기 음. 그자리매김을 해가는 음.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그만큼 금리 변수가 약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결국에 있어서 s v b 사태 등 여러 가지를 볼때 음. 결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 전에는 보면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음, 골디락스 경제에 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음. 침체 지표로 좀, 어, 이해를 할수 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살, 예. 이제, 찬체 좀 살펴보면은, 제조업 PMI가 3월에 46.3, 음. 50이 기준이에요. 예. 50 이상이면 제조업이 좋아지는 거고, 음. 50 아래면은, 어 이제 그 침체쪽으로 가는 건데 46.3인데 전월도 역시 50 아래였어요. 음. 47.7이었기 때문에 예, 더 떨어졌네요. 네. 그렇죠. 더 떨어졌을 뿐이지 침체 지표로 얘기한다면 전월은 47.7였고 월가 예상도 47.3이었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난달에는 제조 PMI가 47.7 나왔을 때 시장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또 음. 다른 이제 우리가 의미를 있는데, 결 여기서 또두 가지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제조업 지수 비바박에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좋게 반응을 했는데 예, 예. 이번에는 나쁘게 반응. 을그렇죠 이번에 이제 예. 나쁘게 반응을 한 거죠. 같은 5 0 아래인데 음. 아무튼. 어, 50 아래로 이제 모든 세부지표, 그 음. 어, 밑에 있는 세부지표가 한열몇 개가 있는데 예, 예, 다떨어졌네 그래서 그것도 예. 50 아래로 모든 지수가 이제 떨어졌는데 이것 또한 2009년 이후 처음이니까 그때가 언제죠? 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 의와 어, 그 같은데 2009년은 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상승 스타트를 음. 걸었을 때예요.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어, 대비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제조업 PMI만 보면 모든 것이 대체로 보면 금융위기 수준이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굉장히 그것만 보면 굉장히 좀뜨끔하게 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특히 46.3 이라고 하는 것은 음. 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PMI가 어, 3월에는 51.2 이거는 음. 기준선 52니까 아직은 예, 예. 화랑이죠 아직은 하랑인데, 예. 저, 저 월가 예상이 54.3 었고 2월은 55.1이었는데, 낙폭이 크죠? 낙가. 많이 떨어졌네. 요 그렇죠. 월과 예상치보다도 많이 떨어졌거 네. 그죠? 그리고 2월 55.1보다도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제 물가 또겁리 이게 서비스업이 굉장히 중심이잖아요. 예죠. 미국은 예. 이게 한 60%를 차지하기 예. 때문에 서비스업이, 음. 어, 그런 것도 한다면 오히려 서비스업 지표가 어, 더 중요하긴 음. 할 텐데, 이게 이제 좀 사실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불 가격이, 지불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CPI 소비자 예. 저기 어, 물가지수. 물가지수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지수인데 이게 예. 65.6에서 59.5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많이 떨어졌는 예. 거죠. 자, 서비스업 물가가 그동안 높다 뭐 음, 이런 예. 얘기 계속 많이 있었거든요. 예. 어, 그런데 서비스업과 관련된 지불 가격 지수가 저렇게 많이 떨어지면 음. 시장은 좀좋 좋게 반응을 하겠죠. 이제 금리 안 올리겠다 바로 예. 나오는데. 예. 그런데 이걸 좀 좀 침체 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지금 예, 시장을 예. 반응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 하나 어떤 거냐면 은이 조사를 한 것이 음. 언제냐면은 어 미국의 SBB 은행 등 은행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음. 만약에 이제 그것까지 또 반영을 한다면. 또더 더 떨어질 수, 떨어질 수 있는 여지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은행 업종은 또전명적인 서비스 업종에포함되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예. 그런 것도 한번 이제 봐야 되죠.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것을 연속으로 해서 네개 지표를 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체가 현재가 경기 침체일 음.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그 점검을 예.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자 구인구직 보고서는 어떻습니까? 자 구인구직 보고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1 0 0 0만건 이상, 군인의 음. 어, 체험 공고, 그렇죠. 예, 공고가, 공고가 0만건 이상씩 계속 났죠 유지되다가. 주었거든요. 유지되다가, 어. 900만 건으로 떨어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한, 약한 600만, 60만 건이 떨어졌거든요. 어쩌면 이제 천 위에로 계속 웃돌다가, 천 아래로 툭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렇 그렇죠. 이제 일정의 이제 변곡점인데, 음. 이것 또한 1 0 0 0만건 이상이면은, 구직수가 음. 저기 체육공과 천만 건이어서 거의 서울 인구 정도를 <웃음> 일자리, 저기 사업체들이 아, 예, 사람이 예. 없어서 예. 어, 사람을 구한다고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천만 예, 예. 그러니까 건 적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그게 미국이니까. 네, 예. 그근데 <웃음> <웃음> 저기 이제 한6 0만건 떨어졌다고 해서 아. 어 이날도 심각하게 주식시장이 음. 반응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이제 금요일 날 장이 안 열릴 음. 때. 예,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예, 예.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근데 요 ADP, 고용정보업체 ADP는 목요일날 발표가 이미 된 거예요, 예, 저는 예. 그래서 저거는 이제 예비지수로서 크게 시장에서는 참고자료는 뭐지, 주요자료를 보지 않으니까 ADP자료는 건너뛰고, 미국 노동부에서 음. 발표하는 비노업 신규 고용자 수가 금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어느 정도 발표됐냐면 23만 6천 명이 예, 그 예, 3월에 예. 예, 저기 고용을 신규 고용을 했다 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게 보면은 1월에 50만 4천 명을 신규 고용을 했어요. 음. 그 다음에 2월에 31만 명을 고용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23만 명을 고용했고 예상치하고 거의 부합한 숫자예요. 음. 그런데 파월 장이 계속해서 얘기할 때이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고용 부 숫자가 한 15만 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왔다는 음. 거죠. 예. 계속해서, 어, 신규 고용, 어, 숫자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다행히도 그날 미국이 이제 성 금요일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요게 발표 되고 나서 주식시장 선물은 올랐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음. 시장이 반응을 했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네 가지 지표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그럼 이걸 보고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숫자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나열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엄청나게 갭이 생기고 이런 것이 음. 아니라, 그냥 계단을 밟으면서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예. 그 둔화되고 있는 건, 어, 파월르장이 원하는 거고, 연준이 원하는 음. 거이고, 과거에 본다면 이렇게 애매모한 호 숫자, 좋지도 음. 않고, 나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것은 음. 이건 전형적인 고드락스 장세로서 좋은, 어, 지표로 음.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근데 단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빅마우스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침체 주의해라, 경기침체 확률이 75%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런 숫자들을 보면서, 어? 진짜 경기침체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음. 이제 나오는 것이 현재 좀 어렵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많은 그 비겁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 3월 CPI를 보고서 결정하겠다. 예. 3월 CPI가 언제 나오냐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예. 12일 저녁에 나와요. 음. 그 미국은 이제 그러면 아침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녁에 3월 CPI가 나오는데, 3월 CPI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클리블랜드 연준이 음.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월간 컨센서스로 대량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6%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6%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런데 클리블랜드 연준은 클리블랜드 연주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예. 중요한 데가 발표를 하는데, 예. 얼마를 발표했는지 예산은 5.22%. 음. 엄청 떨어지네, 예측지가 서로. 그렇죠. 예. 엄청 떨어지죠. 5.22%면 음. 많이 떨어지는 그렇죠. 거라는 거죠. 예. 여기서 리스크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고용지표가 이제 떨어졌잖아요. 음. 그런데,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나 기대치가 6% 또는 5.22%인데, 5.22%는 클레블랜드 연준이니까 시장은 6%를 예상하는데, 고있 예를 들어서 발표가 6.2가 나왔다든지, 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장은 냉각되고 있는데, 예. 물가는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오르는, 심화되는 예. 거면은, 결국에 있어서 시장이 냉각되는 음. 것보다 물가 오르는 것에 반응을 연준이 반응을 음. 해서 금리를 음. 좀 계속한다. 간다. 계속 간다는 네, 네. 쪽으로 가면은 주식시장은 큰일 나겠네, 그죠? 큰일 날수 있는 거죠. <웃음> 네. 왜, 왜또 큰일 날까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일곱 개의 저기 빅테크, 주요 음, 빅테크들이 음.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좀 약간 사상 누각의 의미가 있는데 조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음. 좀 남겨두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올 음. 가능성은 낮은데, 예. 혹여 또, 음. 뭐, 낮은 확률로 그렇게 나온다면은, 증시가 한번 코덱이 흔들릴 것 같고,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움직여 오고 있고, 코스닥 또한 미국의 빅테크처럼 몇몇 종목들이 음. 코스닥 주식증시적기 지수를 올리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주식시장에 나쁘게 반응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좀더 나쁘게 음.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결국, 수요일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아홉 시발표하기도 우리는 이제 목요일 장시 음.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반대로 아, 3월 CPI가 지금 뭐 클리블랜드의 예측대로 네, 네. 많이 떨어져서 나온다면 음. 어느 순간까지는 골디락스가 유지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골디락스 장세가 음.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네. 네. 아까 지표들이 뭐,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가 나온 게 아니라 의미있게 음. 좀 계단식으로 좀 천천히 내리고 려 있을 뿐이니까, 그럼 그건 전형적인 골디락스 장세로 음. 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장세가, 강세장이 연초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12일날 나오는 CPI 발표도 큰 영향을 주겠지만. 어, 그런 것이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또 그것도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이런 등등을 감안하면 좀 정리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러죠. 지금 어쨌든 저, 저희도. 어, 좀, 강세장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러면 그것이 지속될 음. 것인가가 가장 궁금한 거죠. 네. 어, 여기서 잘못해서 빨리 다 빼고 도망쳐야 되는가, 이런 이제, <웃음> 에, 그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 네. 같은데, 네. 왜 그러냐면은, 어, 먹을 때못 먹었는데, 또, 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또, 지키지 <웃음> 못하면 <웃음> 더 속성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1983년, 이제 이거는 저기,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건데요. 음. 1983년, 이 후, 여섯 음. 번의 긴축이 있었고, 여섯 그 예, 그렇죠. 예, 번의 금리 인상이 예. 있었는데, 었 금리 인상 종료 후에, 예. 3개월 후 다섯 차례, 여섯 번인데, 3개월 후에 상승 후 다섯 번을, 한번은 상승을 못 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랬을 때, 평균 8%가 올랐고, 예. 12개월 후에도 또 역시 다섯 차례 상승했는데, 12개월에는 무려 19%가 한이 음. 년에는 19%가 상승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종료 후에는 주식시장이 좋은데, 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골드만삭스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끝내면 음. 금리 인상을 끝내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다. 왜? 예, 예. 지금까지 3개월로 어, 8% 이상 이미 상승을 해버렸고, 음. 어, 12개월은 잘 모르겠지만, 3개월에 이미 8% 상승을 했으니 오히려 떨어질 네. 것이다. 이제 폭락하는 건 아니고, 지금 4,200포인트 수준인데, 한 8% 전후로 한다면, 은 대략 4,000포인트가 되니까, 음. 그 정도까지 후퇴할 거다. 오를 것을 이미 외상으로 다 땡겨먹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웃음> 그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골드만스스 얘기인데, 그런데 시장 전체에서 이제 이건 골드마삭스 얘기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은 이런 시기에 이런 음. 시기에 비관론이 낙관론 보다 더 많을 경우 음. 비관론이 아, 이제 모두 다 좋아요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비관론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비관론이 낙관론 보다 더 많을 경우 음. 상승 확률이 94% 정도 된대요 아, 이런 시기에 예. 평균 상승률은 22%였대요 예. 비관론에서 올라가는 상승률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비관론이 더 많은 게 투자자에게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예, 나름대로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좋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샀을 거예요. 뭐 골드만삭스든 뭐든 뭐든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미 다 샀을 거예요. 근데 음. 여전히 이 사람들이 빅마우스들이 비관론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음. 건 아직 실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예, 얘기죠.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비관노, 비관론적인 비관론 견해가 상승을 지탱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차분하게 음. 이러한 그어 경기침체론에 음. 휘둘리지 않고 예. 조금 더 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음, 것을 음. 마지막으로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 어려운 것이 경제 지표대로 항상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이 어려워요, 그죠? 그렇습니로는 <웃음> 지표는 좋게 나오는데 크게 네네. 빠지기도 하고 네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네네. 알 수가 없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정리한 결론, 투자자들의 심리가 네네.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그렇죠? 현재는 그게 무엇보다도 예. 중요한 심리가 중요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투자자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심리 자체가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좋을 거야. 예, 예. 이런 심리가 많은 것도 예, 사실이고 예, 예, 예. 그러다 보기 요즘 이제 주도주 순환이라고 하는 이거 먹다가 저거 먹다가 계속 그것도 돈이 주식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자, 그렇게 조금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금리 상승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어 결과가 나올 것이냐는 부분도 있고 그게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투자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 1 2일날 발표되는 미국 CPI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투자자분들의 투자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적에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